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결정구입니다 천지 지천에 널린 모바일 게임들 게임성이 어쩌네 저쩌네 해도 결국 모두 돈을 벌기 위한 기업들의 수단에 불과한데요 그래도 이양 빨아먹을 거면 최대한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엑소스 히어로즈라는 게임을하고딱 느낀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의 지갑을 빨아먹긴 할건데 최대한 성의있고 이쁘고 아름답고 호화롭게 빼먹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느꼈습니다 먼저 이 게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게임의 퀄리티입니다 뭐 게임의 시스템이고 컨텐츠이고 를 보기 전에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과 그래픽은 정말 사람을 갈아 넣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뽑기입니다 일단 컷신만 살펴봐도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가장 신선했던 건 신화뽑기였습니다 뭐 앞서 본 뽑기야 조금 공을 들인 게임인들이라면 그래도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인데 새롭게 등장한 신화뽑기란 시스템은 좀 신박했습니다 그냥 뽑기 하나가 거의 1분짜리 단편 컷신으로 채워져 있어요 처음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버그 걸린 줄 알았습니다 뽑게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뭘 팔아도 그래도 최대한 이쁘고 아름답고 성의있게 만들어서 돈을 좀 먹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인게임의 애니메이션이나 이펙트 모션 등은 꽤나 퀄리티가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공격들이 개별 컷신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동 사냥 을 돌릴 때에도 그냥 보는 맛이 쏠쏠하죠 이렇게 캐릭터들에게 공을 들인만큼 일러스트나 모델링도 준수한 수준인데 각 캐릭터마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용 무기 시스템도 존재하고 플레이어마다 각자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염색 시스템도 유의미하게 존재하여 캐릭터를 콜렉팅하는 맛이 확실히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임의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자동 사냥 때문에 양산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스템을 떠나서 이 게임의 퀄리티는 적어도 제 기준에선 양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의 묘사와 그래픽 스킬 이펙트 등은 훌륭하지만 이를 뒤로하고 핵심적인 게임의 전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수동 조작을 통해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시즌4의 스토리도 주인공인 재혼을 필두로 나름 만화의 인트로처럼 처음에는 컷신들이 등장하여 몰입도를 올려놓고 그냥 게임들처럼 속성 가위바위보 놀이가 아닌 영웅이 보유한 속성과 동일한 공격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 6개의 수호석을 파괴시켜 스턴을 먹이는 브레이크 시스템 매 턴마다 일반 공격이나 특별한 효과들을 부여받을 시 만화를 획득해 스킬을 사용하거나 코스트를 모아서 버스트 스킬을 사용하는 등 여러가지 전략을 짜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놓았지만 결국 후반에 돌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해야 하고 컷신들도 찾아보기 힘들어지다 보니 이런저런 시스템의 존재가 다소 무의미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게임은 실제 전투의 시스템보다 캐릭터 간의 상성, 지역, 속성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최적의 조합을 뽑아내어서 플레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유저들이 직접 정보를 찾거나 직접 머리를 박아가면서 실험을 하지 않으면 특정 구간부터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는 이른바 무가금 정체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구간에 놓이게 되면 플레이어들은 머리를 박아서 최대한 효율을 뽑아놓던지 아니면 그냥 돈을 박아서 과금 전사가 되던지 둘중 하나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뭐 후자야 어느 rpg 게임에서나 통용되는 방법이고 전자의 경우는 정말 게임을 심도 깊게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제 유저들이 떨어져 나가는 구간인데 이 게임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여러가지 시스템을 놓아놓았습니다 일단 히어로 챌린지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 컨텐츠는 매일 일정 점수 수치 이상을 달성하는 조합을 짜야 클리어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이걸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작은 보상을 주고 유저들이 스스로 어떤 캐릭터들끼리 조합과 상성이 좋은지 계속해서 상기시키게 만드는 컨텐츠죠 이런 조합이 중요한 게임에서 정말 괜찮은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투기장인데요 투기장은 각 3명의 유닛이 들어있는 5개의 섹션이 존재합니다 플레이어는 이 유닛들을 하나씩 선택해 조합을 만들어 적군과 전투를 펼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상위 유저들끼리의 토너먼트 승부를 예측해 보상을 받는 등 이런 컨텐츠들이 게임의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는걸 고려해보았을 때이 게임은 유저들이 조합을 이해하는 데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써놓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흔히 말하는 이제 숙지 컨텐츠들은 나쁘게 말하면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간략하고 좋게 말하면 편리성을 극대화시켜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게임을 보면 하루 사이클이 정해져 있잖아요 들어가서 무슨 보상 주는 던전 무슨 보상 주는 던전 돌고 돌고 메인 깨고 레이드도 울고 끄는게 일반적이죠 근데 엑소스 히어로즈에서는 요일 던전 탐욕의 화신 비공단 대전 등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클리어만 해두면 일부를 제외한 모든 숙제 던전을 원클릭으로 클리어하는게 가능합니다 이게 또 즉시 완료에 자원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정말 과감한 처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호불호가 갈릴만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편해서 좋았어요 어차피 모바일 게임에서 이거저거 숙제 우르르 내주는거 의미도 없고 귀찮잖아요 좋은게 좋은거지 이번 시즌4 업데이트가 딱 스토리 상으로도 그렇고 보상이나 이벤트도 그렇고 뉴비와 복귀 유저 유치에 힘을 쓰고 있어요 앞에서 보셨던 최초 신화 등급 영웅인 미스티 공개도 그렇고 국가영입 티켓 제스 골드 등등 뭐 재화를 뿌리는게 많아요 특히. 최대 220회 연가차 이런거 받아먹어서 빨아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저거 뿌릴때 어서 날먹이라도 해야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